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국가수 부건감정소에 의하면 간경변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추정된다면 제3원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35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다량의 토요를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망을 두고 재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류에는 망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비장이 파열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국가수및 경찰서에서는 외상 없이 많은 양의 토혈을 보이는 경우는 강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소견하고 있으며 의료경험식상 피하지방, 근육 등으로 둘러싸인 복부장기에 파열이 일어날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면 그에 합당한 외상의 흔적이 존재해야 할 것이나 왕인의 사체에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체 구조상 복강 내 장기파열은 소혈을 일으키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비장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며 아울러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비장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 의심된다는 사체검안인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체검안인는 이미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수 없다고 소견하고 있는 바 상기의 의료병업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풀려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의 개연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해당 약관에서는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